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겜직입니다 오늘은 솔로 경쟁중에서보스스와 우지를 써봤습니다 파밍을 마치고 이동하는데 파밍만 하고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인대로 고인 고인물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피를 감고 죽습니다. 파밍을 하고 자를 잡고 있는데, 저기 차를 타고 붙었습니다. 화염병 하나 부지고 맞았나? 안 맞았나? 왼쪽에도 한명 있는데... 안 보이고... 맞았쥬? 나이스! 한 명을 잡고 자기장 센터 쪽으로 이동했어요. 오른쪽에 발소리 퓨릇탄 하나 던지고, 그럼 오른쪽으로 오겠지. 사용성 깔끔, 감쪽, 감쪽기 상가방. 그로... 그로저... 그로저... 흐 오진 써야겠다... <웃음> 이렇게 파밍을 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파이프의 한 명. 저기 아직 있나? 일단 던볼까 오! 다이 nice. 남은 적은 2 명. 마지막 자기장이 줄어들어서 연막을 던지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okay, 한명 죽었고 마지막 남은 적은 수류탄이 없었는지 섬광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광탄 저렇게 쓰는 거 아닌데 자 보세요 하나 던지고 시간차로 하나 더 던지고 앞으로 달려가서 자, 맞았죠? 컷 오늘은 솔로 경쟁전에서 우지와 브사스를 써봤습니다. 유바.